안녕하세요 주식 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lpg 관련 주에 대해서 액화 석유 가스 관련 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스 주에 앞서서 오늘 그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브가 sm을 인수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sm 관련 주들이 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 또 엔터 주들을 동반해서 다 상승 시켰죠 그래서 어, 이 하이브로 인해서 오늘 엔터주들이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 보톡스, 이 전쟁이었었죠. 이 톡신 전쟁이 있었는데, 메디톡스가 1차전에서 어, 법원 판결을 받으면서 1심에서 승소하면서 400억 배상금을 받고 또 대웅은 어, 그러면서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죠. 대웅이. 그리고 제테마나 어, 메디톡스 오늘 상하가 갖고 제테마만 상승을 하고 대부분의 톡신주들이 보톡스주들이 하락을 하는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형주 중에서는 오늘 지수가 좀 하락하면서 대형주 중에서는 금융주, 그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금융주들이 그나마 이제 선방하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고 또 자율주행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율주행 쪽도. 그래서 오늘은 어, 그이 시장에서 어, 상당히 소외받고 있는 이 가스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외는 받지만 아주 짭짤하게 벌고 있는 뒤에서 이제 짭짤하게 벌고 있고 또 대부분 지금 AI 챗봇에 지금 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오늘은 좀 하락을 했죠. 그 계속 급등했었던 AI 챗봇주들이 하락을 했지만 또 LPG 관련주는 좀그나마 좋은 실적을 냈던 종목은 버티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보지 않는 뒷길에 항상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요 lpg 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pg 는 석유에서 뽑아내고 lng 는 이제 땅에서 나오는 지하자원 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도시가스 쓰는 거는 이제 lng 죠 가정에서 지금 뭐이 도시에서 쓰는 건 lng 고 지방에서 어, 개별적으로 이제 가스 통으로 이런 통으로 배달해서 쓰는 게 이제 lng 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용의 LNG로 쓰는 이제 차들이 있죠 차량도 그리고 산업용으로도 쓰이고 있는 게 이제 LNG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가장 좋았던 게 LNG죠. 서울가스, 삼천리, 어뭐 대성홀딩스 거의 뭐 다섯 배, 열 배씩 같습니다 이게 요런종 도시가스 주가. 하지만 LNG는 어뭐 개털이었죠 이게. 그래서 오늘은 이 LNG 주 한번 실적과 어, 한번 요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스주의 대표주인 삼천리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흐름이 좋았던 건 이원이 2.8 SK 2%대에 상승을 했고 얘를 보시면 주당 이익입니다. 얘는 2만원, 2만, 2만 7천원을 벌는 중목이고 이원이는 퍼 2배 수준, 얘가 5배 수준에 있습니다. 시총을 비교하면 얘가 3천억대, 얘가 1 0 0 0 어, 1조 천억 원대 수준에 있죠. 그리고 SOE나 GS, 어, 이런 애들은 이제 상당히 무겁죠. 이 9조 때, 뭐 3조 9천억 대. 가장 그, 이 중에, LN, g p g 중에 가장 무거운 놈은 이제 SK 이노베이션. 오늘 소폭 하락을 했고, 주당 17000원을 봅니다 얘는 퍼 9배고, 시가총액 15조로 여기서 이제 가장 높죠. 어, 그리고, 어, 두 배, 퍼 2배 수준 때 있는 거는 이제 GS나 이 2원입니다. 이 2배 때 있고, 뭐, 3천억, 얘가 3조 9천억, 뭐, 등치는 뭐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어, 삼천리 같은 경우는 뭐, 다섯 배, 열 배를 올렸죠. 이게 5만원대에서 50만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10배를 상승시켰던 이 텐베거 종목이고, 보시면은 주당 22천원을 벌었습니다. 얘는 퍼2 2배 수준이고, 시가총액 1조 9천억, 그래서 얘가 뭐 3천억대에서 있었던 종목이 지금 1조 9천억대까지 올라와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얘가 2만원대를 버는 종목이지만 얘 SK가스 보시면 이제 2만 7천원을 봅니다 얘는 그리고 2만원대 버는게 뭐이원이나뭐 GS 요런 어 종목에 비해서 어 GS보다는 어뭐 시총은 가볍지만 이원이나 SK에 비해서는 좀 높죠 그래서 이, 그냥 직관적으로 SK나 이 삼천리 두 개를 비교해보면 얘가 27,000원, 22,000원, 1조 1,000억, 1조 9천억 얘가 좀더 상승 여력이 좀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증권사에서도 얘를 뭐 17만원대까지 목표가를 올린 증권사도 있지만, 어 그거는 이제 뭐 과거에 한번 어디까지 갔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어 그리고 오늘 이 삼천리 같은 경우 경기와 인천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고 한번 같이 한번 간단히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이 서울가스 뭐 쉬지 않고 상승을 하죠 거래량을 보시면은 뭐 만주 수준대에서 움직입니다 누가 던지지 않는 이상 계속 이제 가격대를 끌어올리면서 열 배까지 올렸죠 월간으로 보시면. 어얘 같은 경우도 뭐 7년 가까이를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죠. 그 구간을 돌파한 기, 때가 이제 22년도, 어 20년도 이제 코로나 때부터 계속 상승을 시키면서 지금 5만 원대에서 50만 원까지를 끌어올린 종목입니다. 어 그리고 대성홀딩스 얘도 지금 보시면 뭐만 원대에서 7천 원대에서 12만 원까지를 지금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5만 원어 거래량은 뭐 5만 주 때, 요런 거래량으로 움직였고, 이 차트들을 보시면, 뭐, 요때 당시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죠, 이렇게 다. 찌그러져 있는 게, 이제 펴지면서, 이렇게, 어 뭐, 일자에서 이렇게 고개를 든 모습이 됐고, 차트의 흐름은. 또한 종목 보시면, 이제 서울가스, 얘도 지금 5만원대에서 이제 50만원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얘도 과거 차트를 보시면 다 이렇게 좀 찌그러진 모습이죠. 어, 그리고 sk 가스 한번 어, 보시면은 sk 가스도 지금뭐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 월간으로 보시면 이, 이 월봉으로 보시면 최고 18만원 대까지를 찍었기 때문에 어, 증권사 목표 주가가 어, 대략 한 17만원 대 됩니다 한10한 6만원 대까지는뭐 어, 실적이 계속 나오면 요 선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뭐 어, 예측은 됩니다 하지만 주가는 뭐 방향은 어, 누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누군가가 던지지만 않으면 상승세를 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어 실적을 예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예 sk 가스 어얘 같은 경우는 지금 4분기에 어 작년 4분기에 15,000원을 벌었죠 이 3분기가 조금 어 꺾였지만 어 그래서 이 이전 분기에 비해서는 이렇게 뭐 나아진 실정은 아닙니다. 21년도 그리고 이20 어 지금 21년도 22년도가 거의 뭐 증감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고평가를 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서울가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가스는 지금 뭐 이렇게 3분기, 4분기가 다 이제 적자 상태고 그리고 삼천리 삼천리도 뭐 4분기에 이렇게 뭐 꺾인 모습입니다. 뭐 전체적인 어 이익은 뭐좀 늘었죠. 21년에 비해서 22년도가 좀 늘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뭐 10배 가까이 갈 정도 이런 늘은, 늘은 어 이런 수준은 아니지만 주가는 뭐 상당히 뭐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아래 이제 차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원. 어, 지금 얘도 어, 뭐 거의 이 거래량 수준을 보시면 뭐 3만주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가스 어, S오일 어, 지금 뭐 도시가스주에 비해서는 뭐다 이렇게 얘네들은 뭐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어, 중앙에너비스 GS 뭐 대부분 지금 LPG 주주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흥구석유, 극동유화. 그래서 LPG 주들이 차트가 대부분 다 이런 흐름이고 아까 보셨듯이 이 가스 주들은 흐름은 우상향하면서. 계속 이제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런 가스 말고 지금 이제 액화 LPG 관련 주들도 지금 뭐 이런 시세를 갈지는 뭐 아무래도 뭐이 세력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이 대부분 이 가스주들을 도시가스주들이 1분기, 2분기가 적자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봄철, 여름 때 되면은 이제 소비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LPG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수요가 꾸준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흐름은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꺾이고 얘가 갈지 아니면 둘다 같이 꺾일지. 아니면 LPG만 상승할지는 어, 한번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